좀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어 지금 그.. 숨은 명희 음. 숨은 고수 명희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과목의 명희님을 만나나요? 어 제가 알기로는 하지장맥류의 명희를 만나러 가는데요 저도 모델일 하다보니까 진짜 많이 서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최소 3, 4시간을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하지장류의명 만나러 가는데요 그게 있어서 정말 중, 궁금했던 분야인데 이번에 또그 명희님을 만나서 저의 궁금증,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파헤치러 갔습니다. 양지언니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? 네, 양지언니 아이 출동! 출동 출동! 알겠습니다. 네, 갑시다! 고고!